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전반부에서는 깊은 수면 갔다, 렘 수면 잠깐 갔다, 깊은 수면 갔다, 렘 수면 갔다. 그러니까 이제 그두 사이클은 전반기,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깊은 수면에 별로 안 들어가요. 렘 수면이 주로 많이 나와요. 그 사이클을 딱 해주면 몸과 머리, 마음까지도 다 회복이 돼서 정말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. 그 사이트를 못쳐면 이제 좀 부족한거죠 밥을 좀덜 먹은 것처럼 허한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수면시간은 음 7시간이다 라고 어? 7시간 반 보통 얘를 하는데 그 평균이고 나에 맞는 수면시간은 그냥 피곤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잠을 잤는데 알람 소리가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눈이 떠졌을 때 그게 나의 적정 수면시간이다 그거는 이제 각자 해봐야죠 근데 주무시는 분들 뭐, 뭐한 4시간? 5시간만? 청소육자도 개운한데요? 네. 뭐, 예, 뭐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소식해도 뭐 괜찮을 다 먹고 어떤 사람은 충분하게 먹어줘야 되 사람도 있는데 다 사람마다의 체질이라고 해야 될까요? 예, 뭐 그런 그 TV를 보니까 음. 평균 한 4시간 정도 주무시는 분인데 예? 뭐 되게 금방 하고 뭐잘 주무시는데, 하여간 짜면 되게 깊은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 그분은 깊은 수면에 들어갈 네. 뭐뭐때 보통 평균 뭐한4 시간 모세나지 그렇때 주무시더라고요. 네. 뭐 그거는 자기가 <웃음>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은 어떻게 상관없잖아요. 우리가 어 새끼를 잡아가지 는 사람도 한개만보고도 되는 사람들 있시니 그거는 자기가 그 훈련을 해서 만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. 그래서 이 호르몬 문제가 음, 성장 호르몬하고 이제 코티졸 호르몬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인정하죠. 근데 그거는 깨어있을 때 주로 분비가 됩니다. 그거는 이 몸을 긴장시키고 뭔가 이적으로부터의 외부로부터의 그거를 내 몸을 지키기 위한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성장 부분이 나와 갖고 내 몸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코티션이 나와 갖고 이내 몸을 긴장시키고 뭔가 아 스트레스 상태 있게 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이게 잠이 제대로 못 든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고 그래서 내부 문제라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.